정우 신기한 마술 보여줄 거야? 응. 이거요. 그거? 내가 난 알아야 되잖아. 아, 그치. 고모 봐야지 일단. 고모는 이렇게. 어, 고모는 보고. 인사하지. 자. 어, 네, 봤습니다 네. 어, 우리 정우는 안 받고. 오늘 메뉴로 하고, 자. 메뉴 어. 우리 정우가. 어, 자. 여러. 어, 벚꽃이 이렇게 벚꽃이 여러 골고루 벚꽃이 이렇게, 벚꽃이 벚꽃. 이렇게 벚꽃. 올려놨네요. 자, 뚜껑을 덮 고. 어, 자, 브루치, 크레미언. 하여? 오! 오, 오, 오, 오 아저씨! 가봐! 와! 아, 봐봐 가봐! 아, 봐봐 가봐! 아, 봐봐봐봐 글리면 뭐라? 엄마는 항상 가운데를 좋아해. 하주환니가 봐야 돼.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엄마를 보셔야지. 어, 자, 그래, 정우는 보지 말고, 자, 엄마만 보세요. 어. 어, 말하지 마시고, 어, 말으면 안 되고, 뭐 나는 봐야 지 몰래. 응. 뭐 오케이. 정우야, 응. 맨 유도 올렸어. 응. 음. 마술사들 조시면 안돼요. <웃음> 자, 이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어. 정호가 이주사비를 음. 하나씩 그다가 이제 종류별로 섞을 거야. 음, 정호가? 음. 음. 종류별로 종류별로 하나씩. 아 음. 골고루 이제 섞어주려고. 정호 이거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이거 자랑하면 되겠다, 마술. 자, 자 카메라 한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엄마 정호가 이렇게 골고루 음. 섞었어. 오, 음, 골고루 자, 섞었어요. 자, 그다음에. 음. 마술사이 뚜껑을 닫고. 자, 음. 마술에 코끼리만 한번 바르고. <웃음> <웃음> 엄마가 고른 거를 정우한테 이제 어어, 텔레파시로 그래. 보내줘. 말하지 어, 말고. 어. <웃음> <웃음> 자, 하나, 둘, 셋! 과연 골랐을까? 맞아 이거야? 오 맞아 맞아! 삼각형 맞아? 어, 어, 오, 카드 펼쳐봐. 어, 어. 삼각형! 삼각 삼각형! 오! 삼각형! 그 야, 정우 텔레파시 맞아 성공! 대단하네! 한번 있어봐 정우야. 와 진짜 신기하네. 엄마만 보는 거잖아. 음, 응, 맞아. 아, 아빠 볼 아니, 예전하면잖아 아. 엄마가 한가로 그러니까 위로. 네. 어차피 아빠만 볼게. 정원옥 위에 봐봐. 아. 위에. 하늘 아, 천장 아, 보고 맞아. 아빠만 잠깐 볼게. 아. 아니, 아니. 오케이. 고 같이 절어야 해. 됐어요, 말씀하님. 아. 자. 그리고 거울거래 놔 줄게요. 네. 그 아, 이렇게 골고루 섞는 거고요. 나 저번에 봤야 음. 그러면... <웃음> 다리가... <지유야>. 맞아? <웃음> 아, 진짜? <대박>! 맞아? <웃음> 어 해? 뭐, 이거 아 오, 삼각